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산타페 더프라임 AFRS HID 장착입니다 산타페 DM은 할로겐, h i d 모두 어둡기로 정평이 난 차량입니다 오늘 입고한 차량 역시 HID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광량으로 인해 더프라임 HID로 교체를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 더프라임 a f s HID를 구현하기 위해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a f r s 즉 가변형 전조등 시스템을 지원하는 라이트의 모습이고요 산타페의 경우 레벨링 센서가 앞, 뒤로 총두개가 장착이 됩니다 뉴라이즈, 나 K5와 같이 DBL 이슈에서만 담당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를 구현하기 위한 ECU 역시 장착이 필수입니다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는 차고 센서 그리고 기울기 센서 값에 따라 라이트의 조사각이 자동으로 상, 하 뿐만 아니라 좌, 우까지 조절되는 방식입니다 순정 커넥터를 사용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쇼트를 방지해줍니다 범퍼를 고정하는 볼트와 플라스틱 핀을 모두 제거해 줍니다 덕트도 탈거하고요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범퍼 탈거 시 흠집을 방지해 줍니다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차량을 리프팅합니다 기존 HID용 레벨링 센서를 탈거하고요 좌측은 AF-LS 타입, 우측은 AH-LS 타입의 레벨링 센서입니다 커넥터 형상이 다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핀의 수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만큼 레벨링 센서 교체는 필수이며 AF-LS 타입에 맞게 배선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품 레벨링 센서를 장착합니다 프론트 기울기 센서를 장착하고요 리어와 프론트 모두 외부로 노출된 배선은 콜게이트 튜브를 이용해 외부 이물질이나 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기존 헤드램프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더프라임, 우측은 DMHID의 모습입니다 같은 HID이기 때문에 광원의 변화는 없지만 오늘 작업의 목표인 광량은 확연하게 변하게 됩니다 외적인 차이로는 DRL 디자인의 소소한 변화와 함께 벌브 포지션의 변경이 있습니다 더프라임으로 변경시 헤드램프 커넥터가 상이한데요 순정 핀을 이용해 안전하게 작업하였으며 콜게이트 튜브를 이용해 엔진 내 열로부터 손상을 방지하였습니다 더프라임 헤드램프를 장착합니다 라이트까지 장착했으면 실내로 들어와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DM에서 더 프라임으로 바뀌는 만큼 DBL 리슈어를 비롯해 라이트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프론트 범퍼 및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체결 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하향등과 상향등, 그리고 방향 지시등과 안개등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진단기를 이용해 더프라임 라이트에 맞는 파라미터 다운로드 및 센서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장 코드 여부도 확인합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더프라임 AF-LS h i d 장착이 종료되었습니다 시동을 켜면 세레모니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산타페 DM에 더프라임 헤드램프를 장착할 경우 기존 DM 라이트와 형상이 약간 달라 단차가 생깁니다 단차를 없애려면 더프라임용 범퍼로 교체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죠 라이트의 디자인이 아닌 밝기와 같은 기능성이 중요하다면 라이트만 교체하는게 맞으며 단차와 같은 외적인 부분이 신경쓰인다면 더프라임 범퍼까지 같이 교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 단차 부위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이기 때문에 신경써서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그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존 산타피 DMH-RD와 비교했을 때 광량이 월등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야간주행시 시야 확보는 생명과 직결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앞이 잘 보이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요 이상 감사합니다.